알로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만큼 땄습니다. 사실 이거 더 많은데. 어, 그거. 자, 저희 집에서 나는 망고예요. 자 여러분 아 저희 집에는 아 뒷마당에 이렇게 망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 따잖아요 이거 다 니얼입니다 일단은 손이 닿는 데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 따고요 아이코 잘 익었다 이거 으아 이거 좀 받아주세요. 네. 여기까지는 따고 나머지는 뜰채이용이 될것 같은데? 어 저쪽에 큰 거는 숨어있어요 어디? 이쪽에 저 나무 손 닿는데 어. 아, 여기도 숨어있네요 <웃음>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손 대, 대자마자 그냥 떨어지네 음. 오, 이쪽에도 있고 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망고 맛있는 거 애플망고라고 이렇게 많이 들려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 집은 애플망고가 아니라 헤이딘망고예요. 이게 더 맛있습니다. 와, 자, 그리고 망고가 앞전에 저희가 사실 따갖고 가까이 있는 거는 이제 그다 땄고요. 이제 높이 있는 거를 이제 따야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뜰채 같은 경우로 이렇게. 오, 이렇게 따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어, 이큰 망고나무에서, 한 1년에 릴리님 한 300개 열리죠? 네, 한 300개는 나는 것 같아요. 음, 저희 그래서 300개 나는데, 이거를 뭐, 내다 팔거나, 파머스 마켓 가는 게 아니라, 이웃들이랑, 주민들이랑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그래요. 제가 이 집을 샀을 때 릴리님은 반대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망고나무 보고, 야, 이 집엔 진짜 포텐셜이 많다 해갖고 이걸 사갖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뒤뜰 갈 일은 못해요. 근데 고맙게도 이 망고나무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줘도 이렇게 망고가 이렇게 매년 열리는데 이,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저한테 부러워해도 될것 같아요.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자또 어딨냐 어 요거 어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음. 오 다행이다 이게 또 떨어질 때 다른 게 떨어질 낙가가 되면은 되게 저기 하거든요 오 근데 저거는 이제 어차피 저기 했던 애고 그래서 망고는 이렇게 따고 이제 이제 아 안으로 들어가서 릴리가 이제 망고 그 자르는 법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릴리님 네. 망고 좀 잘라주세요 아, 네. 망고가 이렇게 손처럼 씨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망고를 세워서 옆에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안에 칼집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네, 이렇게. 네, 이것도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는데, 그러면 입에 그냥 드시면 어 다른 도구 없이 드실 수 있지만 입에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해서 드시면 더 좋아요. 자 이제 망고 시식을 할게요 음 정말 달다 음. 여러분 음, 저희 집에서 딴 거라 맛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하와이 망고가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망고 원산지는 이제 남미인데 이 남미에서 이제 토양이 좋은 이제 하와이로 넘어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자라는데 동남아 망고도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쪽으로 많이 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망고랑 하와이 망고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하와이 망고를 이렇게 먹으면은 그냥 첫번부터 끝까지 그냥 술술술 다 넘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동남아 망고 먹으면은 이 사이에 이실 같은 게 끼죠? 소뮤주리 같은 게. 근데 하와이 망고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와이에서 망고 먹으면은, 와, 최고다. 정말 그럴 텐데, 요 망고가 뭐 1년 12달 이렇게 나진 않아요. 근데, 어, 이게 뭐, 어떨 때는 이렇게 그 1년 12달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드물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 빨리 나면 4월, 한 5월 달에는 대부분 이제 망고 시즌이 열려요. 5 6 7 8 9요때는 이제 하와이 여행 오시는 분들은 망고를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망고가 어, 워낙 귀한 과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일반 마트에서 안팔고 노콜 마트를 가야 돼요 뭐 푸드랜드 든지 뭐 타임스 라든지 뭐 이런 데 가셔야 되고 요걸 좀 싸게 만나 싸게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머스 마켓을 가셔야 돼요 근데, 파머스 마켓 가도, 요만한 크기 하나, 닐리님, 요런 거, 파머스 마켓에 서던데도한 5불 되죠? 네, 4, 5불은 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하와이에서 최상의 과일이라는 거, 그래서 가격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내용 알고 있고, 음, 요 망고는, 5, 6, 7, 8, 9 중에, 코나에 오시는 분 있으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망고를 같이 나눠릴게 <웃음> 드릴 테니까 저희 그코나에오게꼭 들리고 이렇게 아까 닐리님이알려줬서 이렇게 칼집내갖고 쉽게 먹는 뭐 이제스푼으이제스푼으 이렇게 먹었 이렇게 먹었이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 망고에 대한 간단하이게 음. 어떻게, 꿀보다 더 달아? 아, 진짜 끝내주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동영상 제일 부러워할 것 같다. 야그러죠